Assalamualaikum, 배우 이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 19 팬데믹 이슈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Assalamualaikum,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사당의 빛의 얘기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방영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사인당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깊게 다가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f i l m 오일에만 기, 무주자 차를 스즈게 주다함약간 저도 허락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즈베키스탄을 찾아서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에결 워지앗 임견될서 우즈베키스탄의 보이시는 스즈러분한 결이 주주주다 아라만 여러분 건강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스즈러분 무스터겸 소홀록 드라한 함락 순.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유명하신 이용해님께서 만드신 영상 보고 감동은 받았습니다 이용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라 사람들이 이 영상을 많이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짧고 간단하게 번역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나라 우즈베키스탄 한국뿐만 아니라 힘들 시기를 지내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힘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다 좋아져서 이영애님께서 우즈베키스탄에 꼭 방문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세요.